아유 14초 애매한데? 자 해방 수방 왔고 자, 뚝배기 한번 깨주고 오케이! 5초 5초! 가가가 가! 클리어 가! 클리어 가! 각인데 각인데? 2초! 1초! 1초! 1초! 아니... 와씨 1초... 엘리케 이후 장기 주차의 시작 마티보 공략입니다 우선 마티보를 클리어하기 위해선 윈이 필요합니다 정말 키우긴 싫었지만 윈이 있어야 브레이크 딜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윈 없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마리의 공이 24,000 이상 찍으셔야 합니다. 데려가는 팀원은 세리아드, 윈, 나마리의 정석 패턴으로 갑니다. 우선 필수 웨폰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필수로 가져가야 할 것은 바로 라르고와 배사, 로잘리아입니다. 라르고는 시작 시 윈한테 모든 어그를 모으게 하는 용도로 필수이고, 배사와 로잘리아는 최소 스펙에서 브레이크 딜을 최대한 뽑아내는 필수 웨폰입니다. 대사까지도 몰라도 브레이크 전 로잘리아 사용은 필수입니다. 세리아드의 경우 휠 웨폰 위주로 가져갑니다. 하백이 있으신 분들은 하백을 챙겨주는 것도 좋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위의 아티팩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공격력 관련 아티팩트를 모두 가져가고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효율을 챙겼는데 바로 실반으로 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격 스킬 한개가 브레이크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깎는 속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실바도 없이 공격 스킬 4개로 가져가시는 분은 저그 자리에 보스 공격력이나 상성 데미지를 챙겨주세요. 4개 공격 스킬에 브레이크 효율까지 챙겨가면 은 브레이크 3번 다 쓰고도 체력이 많이 남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상황 때 로잘리아와 연계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너무 빠르면 안됩니다. 우선 저의 클리어 스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딜러인 나마리에는 공격력 18,000에 방어력 14,000대입니다 어, 대부분 18,000대에 도달하면 클리어할 수 있다 봅니다 다음은 서브 딜러인 윈입니다 윈은 공격력 1 4 0 0 0대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클리어 스펙인 12,000대에서도 충분히 각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 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리아드의 공격력은 13,000대로 생각보다 높은 수치를 요구 안하기에 적당히 살려만 두시면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우선 마티브의 핵심은 윈의 공격력과 브레이크 때 컨트롤 그리고 95랭크 때 받는 기사단 스킬 공격력 7% 받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핵심은 이 95랭크 전에 최소 스펙인 윈 공격력 12,000대에서도 클리어 가능하다는 점과 9 5랭크에 기사단 스킬을 받으면 정말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약은 지속물약과 공격력 물약을 챙깁니다. 그리고 마냥 오토로 플레이하는 것과 달리 컨트롤을 좀해줘야 클리어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첫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퀘스트 버튼을 누르지 말고 윈을 메인으로 플레이 잡고 바로 보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나르고를 사용해서 첫 등장하는 보스와 쪼을다 윈이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메인 퀘스트를 눌려서 전부 다풀 오토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는 순서대로 나마리의 해방 스킬 세리아드의 해방 스킬 사용으로 이어줍니다. 이 처음에 라르고의 도발이 잘 먹히고 시작했다면은 스무스하게 보스딜을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계속 봐줘야 하는 캐릭터는 바로 나마리에입니다. 해방 스킬까지 다 쓰신 후에 나마리에를 메인으로 잡고 공격 물력을 먹으면서 계속 보스를 봐 주세요. 나마리에를 메인으로 하다 보면은 나머지 캐릭터들이 쫄을 잡을 겁니다. 특히 세리아드가 알아서 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위는 보스의 폴링 공격과 물방울 공격 때 직접 수동으로 피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전체 공격이 올 때에는 세리아드의 직업 스킬 보호막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해방 스킬은 브레이크가 올 때까지 아껴둡니다. 첫 브레이크 수치가 20 정도로 왔을 때 나마리의 해방 로잘리아를 사용하고 윈의 해방 배사 또는 해방 공격 스킬을 사용하고 브레이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잘리아와 배사가 같이 써진다면 최고의 상태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브레이크 딜이 80만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즉 이때 딜이 80만 이상이 안 나온다면 최소 스펙에선 무리이니 공격력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때도 게이지 20 정도일 때 나마리의 해방 스킬, 윈의 해방 스킬을 사용해줍니다. 어, 테오도라가 있으신 분들은 이때 미리 변신을 해서 변신시 올라가는 공격력을 챙겨서 브레이크 딜을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는 첫 번째 브레이크에서 배사 또는 로잘리아를 사용했다면 풀타임이 돌아왔을 겁니다. 저는 나마리에가 해방 게이지 부족으로 해방 배사만 사용했는데 어, 이거는 플레이하다 보면 다 다르다 보니 그때그때 손발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마티보 최종 클리어 조건은 위네 공격력 12,000 이상 찡글껏 브레이크 때 로잘리아 사용 후 브레이크 데미지가 80만 이상 될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이 되는데도 피가 한칸 이상이신 분들은 나마리의 공격력 확인해보시고 저와 비슷한데도 안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데리클리오 보내주시면 제가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